즐겁게 테니스를 치고 있는 커플. 그리고 그들을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는 아이유. 급하게 누군가를 호출하는 아이유입니다. 그리고 대뜸 영어 선생인 두나를 꼬셔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남자는 아이유의 부탁대로 두나에게 작업을 하지만 그것마저 마음에 안 들었던 아이유 아주 중요한 두나를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잘자 결혼하지 마 아빠. 왜 대답이 없어? 응? 그 모습을 본 두나가 시합을 제안합니다. 나랑 한판 할래? 한해 둘이 잘 어울리네. 내가 이기면 너네아 내가 이기면? 네가 이기면? 아이유를 야올리는 두나. 아니다. 내가 이기면 너는 네 남자친구랑 결혼해라. 제내 음. 남자친구 아니거든요. 면 되잖아. <웃음> 걱정 마, 너질 거야. 너,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아버님, a t h e r I'm not your father. I'm not your father. I'm not y o 그리고 일방적인 두나의 공격은 경기 내내 이어갑니다. 뜨거운 하늘 아래 땀은 기오듯 쏟아지고 아이유는 다힌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대결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아이유. 하지만 계속 지고 있는 상황에 울분을 못 참고 눈물을 보입니다. 아이유는 두나에게 그동안 못 했던 질문을 꺼내게 됩니다. 여하면안 돼요. 하규. 했잖아. 아니고. 그 말에 자신이 졌다는 듯 아이유에게 공을 건넵니다. 그리고 아이유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하는 두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난 아이유는 눈물을 닦고 다시 경기를 시작합니다.